나이 웹사이트가 느린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싶다면 개발자 도구를 실행하고 네트워크 탭으로 이동합니다. 노스러틀링을 선택하면 오프라인 느린 3G 환경 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. 오른쪽 아이콘을 클릭하면 더 정교하게 속도를 조정할 수도 있어요. 테스트가 끝난 후에 노스러틀링으로 다시 원복시키는 거 잊지 말아야겠죠? 끝!